네, 저는 네, 관련된다 안녕, 동티뷰 동티뷰 한달전 그러니까 정확하게 11월 10일 날 김서린 방지제 끝판왕 대결편에서 샴푸, 린스, 식용유, 감자 김서린 방지 티슈 김서린 방지 폼 김서린 방지 스프레이 이렇게 일곱 가지를 바른 후 포터에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직접 테스트해보았는데 결과는 샴푸와 김서린 방지 스프레이 두 가지가 좋은 결과가 나왔었지 그래서 오늘은 제품들의 지속성은 어떻게 되는지 테스트를 하고 자동차 습기 예방제 두 가지 만드는 꿀팁을 내가 알려주려고 그래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짜가 12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시공 후 정확히 29일이 지났는데요 제가 한달 후에 다시 테스트를 해서 지속성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다고 했는데요 궁금하시죠? 바로 결과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디뷰 전에 시공했던 차량인데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달 동안 운행도 하지 못하고 바깥에 한달 동안 세워놓았는데 결과를 한번 보자고 확인 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호텔에 물을 끓여서 수증기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 전에 시공했던 순서가 처음이 샴푸, 그 다음이 린스, 식용유, 감자, 김서림 방지 티슈, 김서림 방지 폼, 김서림 방지 스프레이. 한번 쪼여보니까 샴푸도 한 90% 이상 지금 보존이 된것 같고, 그 다음에 린스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효과가 영 그렇고, 식용유도 전에 촬영했던 것처럼 효과가 영 그렇고, 감자도 역시 그렇고, 김서림 방지 티슈도 역시 그렇고, 김서림 방지 폼도 역시 그렇고. 김서림 방지 스프레이 그거는 효과가 상당히 좀 깔끔하게 유지가 되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번 겨울은 샴푸이든지 아니면 김서림 방지 스프레이 갖고 다니든지 해서 올겨울을 좀 안전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해서 결과를 확인해 봤는데 그러면 차 안에 김서림이 덜 생기게 할수 있는 예방 방법 두 가지 가르쳐준다 그랬잖아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만들어보자고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볼까? 첫 번째, 실리카겔 활용하기 준비물은 실리카겔, 양말, 리본 끈, 종이컵 실리카겔은 이렇게 500g 씩 포장돼서 판매가 되더라고 가격도 아주 저렴하고 그리고 양말은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해서 시즌에 맞게 산타클로스, 눈사람, 유돌프 이렇게 준비를 했어 그리고 이제 실리카겔은 표면적이 커서 자기 무게보다도 훨씬 많은 물을 흡수하는 고흡수성 수지지 그럼 실리카겔을 이용해서 먼저 만들어 볼까? 우선 종이컵의 아랫부분을 잘라낼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잘라내고 양말 목에다가 이걸 끼울 거라고 이렇게 끼워서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500g짜리 실리카 개를 부어줄 거야 목까지 꽉 찼네 이러면 이제 딱 500... 오. 아이고, 넘쳤어. 또 500g 정도 들어가니까 양말이 꽉 차네. 이런 다음에 목을 잡고 이것도 이제 크리스마스 좀 분위기에 맞게 리본을 준비를 해봤어. 여기 곤쟁이고 하니까 활짝 인는 걸로 좀 해볼까? 이걸 좀 적당하게 잘라내서. 요즘은 여성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서 그런지 자꾸 이쁜 걸 찾게 되고 언젠가 마트에 갔더니 내가 서 있는 데가 그릇 판매 코너더라고 깜짝 놀랬잖아 이렇게 해서 묶어주면 예쁘게 만들어졌지. 다른 거 하나 더 만들어 볼까? 이 부분에는 눈사람. 방법은 동일하니까 이렇게 하고 눈사람. 그 다음에 한봉지 더 뜯어서 재밌긴 한데 내가 이러고 있으려니까 좀 그러네. 한다 들어가고 아까처럼 쏟으면 안 되니까 밑으로 나도 리허설 없이 하는 거라서 사실 조금 흘렸어 준비가 좀덜된 거지 이번에는 빨간색이니까 흰색 리본 끈으로 한번 해볼까? 빨간색이 더 이쁘네 그렇게 해서 또 목을 이렇게 묶어주고 남자가 하려니까 좀 수박하게 되긴 하네. 이렇게 해서 눈사람도 하나 만들고뭐 같은 방법으로 이제 우리 또 하나 안 만들어주면 루돌프도 서운하니까 루돌프까지 이렇게 만들어주고 예쁘게 만들어진 걸 어디다 활용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자동차 대시보드 위에다가 살짝 올려주면 데코도 되고 전면 유리에 안쪽에 습기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게 되는 거지. 또 습기를 머금은 실리카겔은 전자레인지에 넣고 살짝 돌리면 재사용도 가능한 거지. 이렇게 한 가지 방법을 알아봤고 그럼 이제 두 번째. 염화칼슘 활용하기 준비물은 염화칼슘, 음료수 컵, 냅킨, 테이프, 칼이나 가위하고 매직 염화칼슘은 조회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의 습기나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강해서 흔하게 방습제로 만들어져 판매되는 제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지 그래서 판매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직접 만들어 보려고 그래 재활용 컵에 뚜껑을 두개 준비해서 우선 한 개는 매직으로 적당한 부위에 선을 일단 긋고 그 부분을 잘라내줄 거야 이렇게 뚜껑 부분에 매직으로 선이 그어지겠지? 그 부분을 일단 칼로 살짝 구멍을 내고 그 다음에 칼보다는 이제 가위가 편하니까 잘라내기가 가위로 선 그은 부분을 맞춰서 잘라줄 거야 이렇게 해서 잘라낸아래부분은 그냥 버리고 요거 이제 활용을 할 건데 요걸 어디다 활용을 하냐면 컵 안쪽에다가 요거를 안착을 시켜서 실리카겔에 받침대로 활용을 하려고 그래 이렇게 중간 부분에다가 넣어주고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줘야 되겠지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하고 한 군데 더 테이프로 이렇게 하면 컵 안쪽에 가서 이렇게 받침이 생기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이 부분도 막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카페 같은데 가면 매핑 같은 게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 걸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네 군데 아, 두번 이렇게 접어서 한쪽을 이렇게 접어주고 또 한쪽도 이렇게 접어주고 해서 반을 접으면 이런 모양이 되겠지? 그럼 요 부분을, 위에 부분을 가위로 잘라내게 되면 내 귀퉁이가 잘라내지고 이런 모양 이거를 돼요. 컵 안쪽에다가 이렇게 끼워주면 돼 그리고 나서 염화칼슘을 잘라서, 어 이쁘게 생겼네 모양을 보니까 이렇게 구슬 모양으로 생겼어 염화칼슘이. 우리가 흔히 도로에서 보는 그런 염화칼슘이 아니고 동그랗게 예쁘게 생겼네. 요걸 이제 컵에다가 적당량 위에다 이제 부어줄 거야. 너무 많이 채우면 이게 나중에 습기를 흡수해서 부풀어 오를 수가 있으니까 딱이 정도면 좋을 것같아 뚜껑을 닫아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냥 이렇게 뚜껑을 닫아두게 되면 습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구멍이 너무 작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넓혀줘야 되겠지 넓혀줄 때내 나름대로 고안한 건 뭐냐면 어떤 모양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좀 이상해졌어 재밌어 이런 게 뭐 만들고 싶고 그래 이렇게 해서 구멍을 좀 넓혀줬으면 되겠는데 네 그래야 이제 습기를 빨아들이기가 용이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아까 만든 재활용 컵에다 뚜껑을 꼭 씌워주면 이런 디자인의 습기 예방제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 안에 이제 컵 홀더 같은 데다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차 안에 있는 습기, 수증기 이런 거를 염화칼슘을 빨아들여서 밑으로 이제 물이 고이게 되고 다시 뚜껑을 열고 부어버리고 다시 느킹 깔고 염화칼슘을 채워주면 다시 또 재활용이 되는 거지 시청자 여러분, 재미있으셨습니까? 오늘 김서림 방지제 한달후 테스트도 해보고 또 김서림을 예방할 수 있는 두 가지 물건도 만들어 보았는데요. 안전하게 운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관련다 아니, 이쪽이구나. 내 차는 내관련다 수고했어, 동티뷰